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칼로 쇼츠를 찍으려고 준비중인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 입니다 이제 만만한 토마토를 상대로 제 칼의 예리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칼이 아니라 몽둥이 였네요 좀더 괜찮은 쇼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칼을 먼저 갈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칼 가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칼 가는 법은 개인마다 약간 씩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칼갈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돌과 칼이 잘 맞닿아야지 칼갈때더 좋다는 것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칼면을 가는 이유는 나중에 연마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날 칼들은 굳이 칼면을 갈 필요는 없다고 배우긴 했는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이 좀더 날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보뭐 칼을 갈때 칼끝 쪽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 칼끝 부분만 다른 각도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칼린 칼로 칼질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 칼이 잘드는걸 보여주는 것보다 칼질을 더 안전하게 하는 법이 여러분한테 좀더 유익한 영상인 것 같아 노선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칼질을 할때 중요한 건 칼을 잡는 법인데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칼을 꽉 잡지 않으면 칼이 밀리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질을 할때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칼질은 팔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야 반듯한 칼질을 할수 있습니다 팔의 이동 공간 확보는 다리의 11자 자세보다 오른발을 뒤로 빼줘야 앞뒤로 움직이기 편합니다. 팔이 몸에 막히면 칼질 이 비스듬하게 될수 밖에 없어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. 칼의 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가 아닌 대각선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. 이건 솔직히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. 참고로 도마나 재료가 움직이면 은 칼질을 할때 다칠 위험이 있으니 도마에는 행주를 깔아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재료들은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고정을 해주셔야 좀더 안전한 칼질을 할수 있습니다 칼은 도끼처럼 찍어내리는 게 아닌 배는 도구입니다 진짜 날이 잘 서있는 칼이라면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칼이 가는 힘의 방향을 이해하신다면 더 쉽게 칼질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위해서 몇 년째 갈지 않은 칼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밑으로 내렸을 때 썰기도 힘들고 이렇게 안든 칼이더라도 힘의 방향을 잘 주면 더 쉽게 칼질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로 움직일 때 힘의 방향을 위아래가 아닌 앞뒤로 움직여야 재료들이 잘 썰리게 됩니다. 기본 칼질은 밀어설기 혹은 당겨설기가 있습니다. 당겨설기는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겨설기가 재료들을 얇게 썬다면 더 좋은 칼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위아래로 칼질을 하게 된다면 재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제대로된 칼질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건 얇은 재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밀어 썰기를할 때도 칼의 힘의 방향을 잘 생각한다면 재료들이 더 일정하게 더 반듯하게 썰릴 겁니다 칼을 사용할 때 칼의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칼날 부분은 섬세한 칼질을 용이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할 때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칼날을 이용하면 약간 좀 어색한 칼질을 하게 되고 칼 중간면을 사용한다면 슬라이스할 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칼질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섬세한 칼질을 용이하기 때문에 양파 같은 걸 다질 때. 칼집을 낼 적이 있었고, 칼 밑부분은 뭐 재료, 식재료들을 다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여러분이 칼질을 잘하고 싶으시다면, 칼의 위치가 어떤 힘으로 적용되는지, 그런 걸 생각하면서 칼질을 한다면, 여러분의 칼질 실력이 더 향상될 겁니다.